이렇게 탄성을 가지면서 친절한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네. 출동 한 번, 이긴다, 다 네, 캡틴 아메리카 시드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..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질입니다. 오, 오늘은 지질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저기 화살이랑 진압 방패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. 갖고 오늘은 미약하게나마 실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 최대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호는 제가 일전에 만들었었던 거고요 작년에 만들었을걸? 었 그래가지고 PVC관이 아닌 이건 PB관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건 탄성이 좀더 있는 그런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었던 보호예요그래가고 방금처럼 이렇게 한번 테스트로 싸운거고 네 일반 활관과는 다르게 C를 걸고 그냥 오른쪽에다 기대가지고 이렇게 싸야 되는 그런 약간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조준력이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. 그래도 뭐 나가잖아. 네. 일단은 제가 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틀리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, 지적 좀 부탁드리고요 예, 정보 같은 거 있으시면 은 다른 분들도 볼수 있게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아래, 위 아래 위아래에 들어가게 될 친구입니다 상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글씨를 읽어야 되니까 어 28인치 이게 무슨 마크인지 잘 모르겠네요. 30 파운드란 소인가? 아시는 분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뭘의미하는지 나도 모르겠어. 이렇게 끼고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. 자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.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활 조립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인 것 같죠? 어, 제가 이전 영상의 썸네일에는 이렇게 걸어놨어요 네, 제가 너무 저기 뭐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거 활시위를 건데 힘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돼있는데 활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면 쏠 수가 없습니다 그죠? 어 누가 이렇게 딱 잡고 있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활시를당겨가지고 저를 향해서 딱 쏘는 거죠 이 녀석을 이쪽에 거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한번 봤는데 일단 위쪽에다가 이렇게 걸고 바깥쪽으로 해놓고 아래쪽으로 최대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. 반대쪽에는 이렇게 딱 끼고 자 일단 오른쪽 다리를 이쪽에다가 딱 걸고요. 팔 시위는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이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습니다. 제 발목에 좀 약간 아픈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어쩔 수 없죠. 그만큼 이 녀석의 장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. 자 걸어보겠습니다. 하 둘, 셋! 야, 네. 이렇게 걸었고요. 어이씨야, 되게 쉽게 건 것처럼 보이는데 연습을 조금 했을지도 모릅니다. 이제 보면은 이게 활이 이쪽을 제가 잡게 되잖아요. 그러면 활이 점점 이렇게 뒤로 처집니다 한마디로 무게 중심이 이 위쪽이 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고 당기게 됐을 때 무게 중심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양궁 같은 거 보시면 앞에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. 게 점수 잘 쏠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. 쏘던 대로 그대로 집중해서 쏘면될것 같고요. 그래요. 네,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딱 이게 전부입니다. 네, 래 가지고 이것뿐이 장착할 게 없는데 아마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어, 맨손으로 이렇게 줄을 당겼다가 놓는 것보다도 뭐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뭐 총 그거 방아쇠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가 많은데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장갑을 끼고 쏠 겁니다 네, 이렇게 돌려 끼게 되면은 자 이제 무게가 아래쪽을 이제 좀 향하게 되죠 그래 가지고 줄당겼을 때는 이렇게 하고 딱두고네 이번에 올림픽 때도 보면은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고요 이 녀석 때문에 무게가 아래로 쏠리는 거죠 슝. 자 이렇게 해서 활씨를 걸고 쏠 준비가 됐군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쏠 수는 없어요 어, 맞아야 될 관역이 필요한데 박스 안에다가 종이를 네, 신문지 같은 걸 구겨가지고 네, 여기에 최대한 위에까지 쌓아놨습니다 네, 이 녀석이 감충을잘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녀석을 어, 이쪽 가운데 때쯤에다가 매달도록 할게요 쓰러지려나? 이제 이 관역에다가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발 한발도 이제 네, 격발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, 이쪽 카메라랑 그리고 어, 이쪽 관역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, 관역에다가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뭐 정주광에 맞추겠다 이런 패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쏘는 거예요 활 같은 걸쏠 때는 손에 보호대 같은 걸 착용을 하더라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이라든가 세 손가락에만 이렇게 뭐 되어 있는 뭐 그런 게있던데 없어요. 친구가 해외여행 도중에 저를 위해서 사준좀덥지만 녀석을 끼고 한번 더 활시위를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활이랑 다음에 제가 활을 한번 더 이제 향상된 실력으로 만들어 보긴 하겠지만 일단 허접하게나마 만드는 이두 녀석을 먼저 한번 싸 보도록 하죠. 오케이 그래서 땡긴 다음에 놓도록 할게요. 셋! 둘! 하나! 둘 하나 와우 야 박히긴 하는데요? 들어간 깊이에 대해서 데미지를 측정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쏜 친구에는 숫자 1이라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두 번째 녀석 셋둘 하나 하나. 와우. 와우. 이번에는 양궁이 나가실 차례다. 뿌빠 뿌빠. <웃음> 자, 잠깐 두 번째는 두 번째라고 써야 되겠죠? 레알 양궁. 딱 봐도 강력한 양궁. 하얀색 위로 올라오고요. 뭔가 다르지? 포스가 좋았어. 당기고 노트로 가겠습니다. 셋. 하나, 하나. 앞에 이거 휘청거린 거 봤어? 와.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활시를 원래 여기까지 당기 가지고 활촉이 이 앞에까지 이렇게 당겨진 상태에서 나야지 풀 파워인데 뭐 저기 어떻게 뭐 뚫고 뒤로 나갈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근데. 그렇지 않으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미친척하고 한번 풀파워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둘 하나 따위 카운터는 못하겠습니다 네 힘이 붙일 수도 있으니까 놓고 알아서 잘 당기도록 할게요 네, 님들 봤습니까? 풀 파워 어... 아닐 수도 있어요. 제가 제 생각으로는 뭐 쫄아가지고 좀덜 땡겼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의 끝까지 땡겼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, 보는 바와 같이 이 정도 박혔습니다. 네, 한번 봐보세요. 이렇게 뒤까지 뚫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. 네, 이 순서입니다. 격발 순서. 보시면은 당연한 거지만 첫 번째 녀석이 조금 더 들어갔고요. 두 번째 롱보가 좀덜 들어갔고 거기서 또 넘사벽이죠. 일단 세 번째 강 파워 그다음에 풀 파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. 화소 온 화살을 성능 테스트를 해봤고요. 이렇게 활들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메리카실드를 한번 만들어보기에요